하하 촛불 대가리? 오, 오 진짜 센데 도발이 없어 아, 빗자루가 있구나 어, 그냥 피오를 나면 이기는 거잖아 이거지. 윙? 설마, 아! 아! 이거를, 야, 이거를 깨버리네요.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냠냠 아하 놀랍죠? 꿀밤 이거, 이거, 이거 내고 세이지? 봐봐. 세이지에 하고 세이지에 하고 이제 냉기치면은 너는, 너는 가는거야. 어저 맡았어. 그렇지 너는 너는 진짜 넌 혼났다 야 너는 진짜 아까 나한테 무슨 이성질 하루종일 하더라 어 이성질 하루종일 해 이성질 하루종일 하더라고 봐봐 얘얘 아, 얘, 얘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렸어요 차단 안 박아놨으면 야 봐봐 얘 봐봐 와 진짜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 이거나 드셔 이거나 드셔 아유 진짜